I'm going to Wellington Point. We'll find some lots of baby crabs and small shells. <laughs> Here 디어 we l l i n g t o n p o i n t 저 끝에 섬이 보이죠? 저기로 걸어갈 수 있답니다. 아? 에이呦哎呦吃 내리, 내리, 고! 아, 오늘 1월 1일이라 진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, 여기. 저 끝까지 다 갔다 왔어요? 저 끝까지 다 갔다 왔었어요? 네, 저 음, 있는데, 좋아요. 좋아요. 뭐볼거 있어요? 없어요. 없어? 어, 예. 그냥 나무예요? 네. 어, 진짜? 저 끝에 가면 해변이 또 있어요. 아 여기까지는 못 가요. 어, 그 해변이 더 예쁘겠네. 음. 네, 재밌었어요? 네.